8살 정희연 아빠고요. 처음에는 이제는 투우하다가 생긴 멍인 줄 알고 다리가 붓고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갔었는데 거기서 특별한 이상 없다고 그래서 너뭐 가라앉게 자고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모이 물린 것처럼 이렇게 크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붓길래 또 목이 물린 게좀 심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죠. 직전에 음. 그 관계를 좀 심하게 알았어요. 독감 비슷하게 좀 알아가지고 상생기도 없고,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컨디션도 좀안 좋아지고. 근데, 의뢰, 뭐, 저런 병이 앓고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, 뭐, 저러다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,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음, 자반이라는 걸 알기 전에 나타났던 게, 어, 한 일주일 정도? 붓기가 있고, 목이 울린 것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소화과를 잤는데,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. 체스리성 자반증이라고 하시더라고 하다가 다리를 잡지거나 부종이 생기고 그다음 빨간 자반이 생겼을 때는 목이 물려서 이렇게 부어올랐나 생각을 했죠 자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. 자반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뭐 부종 생겼을 때는 좀 찜질을 좀 해줬었고 목이 어, 물린 것처럼 이렇게 부어올랐을 때는 <웃음> 약 같은 걸 발라주기 전에 그러 병원을 가게 됐죠. 제일 힘들었던 거는 원인도 모르고, 뭐 치료 방법도 없다는 걸 들었을 때 제일 힘들었고, 확실하게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,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고, 완치가 되는지도 모르고, 좀 불확실성, 이런 게 제일 힘들었죠. 심해지면 신장으로 간다는, 침범된다는 그것 때문에 저거 극단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, 안 좋은 생각만 너무 하게, 심적으로 그런 게좀 힘들어요. 아이가 아프면 그렇잖아요. 좀 애한테 죄책감도 들고. 저희 때문에 그런 걸린 건 아니겠지만, 그냥 미안했죠. 그냥 좀, 좀, 좀덜 미안해요.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치료든 좀 일단 잘 알아봐서 빨리 치료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. 빨리 치료를 시작해봐라라고 하고 싶어요.